15, 19를 올려 드렸는데요. 어, 여기서는 2번하고 어, 19번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어, 1과 2는 자료상 약수로 보이니까 나머지 두수에서 먼저 찾아보세요.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어, 그래서 어, 이 두수 우선 15, 19에서 찾아보시고 어, 또 없으면 1과 2도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, 약수에서도 2가 나왔고 15, 19에서도 두수에서도 어, 19가 나왔습니다. 어, 별난카페이회기분석 자료는 어, 지난주에 매주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, 그 추, 상당히 출연빈도가 높아요. 원본에서는 한번 봐볼까요? 원본에서는 어, 2하고 어, 19하고 또 보너스볼 26하고 어, 실당본 36, 4개나 나왔네요. 4개가.